블랙헤드를 한방에 제압할 수 있는 격파템. 피지가 똑하고 나온다요 저자극도 아닌 무자극을 경험을 했어요. 근데 효과는 있더라고요. 비포 애프터를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옹행옹행진옹행 피지, 블랙헤드. 저는 약간 평생의 고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곧 있으면 또 마스크를 벗는다고 하잖아요. 이 중하반부 피부 관리도 잘 해줘야 되잖아요. 저는 평소에 블랙헤드, 뭐 피지, 모공 관심 없었고 오히려 피부 고민은 수분 진정이었는데 어쩔 수 없이 마스크를 매일매일 끼고 입을 털고 막 하다 보니까 블랙헤드랑 모공에 대한 고민이 좀 커져가고 있었어요. 화장을 해도 코 옆부분에 뽕뽕뽕뽕 거멓게거멓게 올라오는 블랙헤드. 굉장히 고민이잖아요. 제가 또 올리브영 또 메이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또 올리브영 메이트 1년이 넘어가지고, 또 나름 자부심 있게끔 여러분들한테 올리브영 컨텐츠도 소개를 시켜드리고, 제품 추천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올리브영에서 만나볼 수 있는 블랙헤드 모공 피지 격파템. 와르르 이렇게 녹여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블랙헤드를 한 제압할 수 있는 월령 추천 템을 들고 왔는데요. 메이크업 예쁘게 하는거 너무 중요하지만 또 반대로 메이크업은 하는 것보다 지우는 게 중요하다. 피부 표현을 이렇게 예쁘게 하려면 스킨케어도 중요하지만 우리 클렌징이 더 중요한 거 아시나요 여러분들? 클렌징이 잘 돼있어야 그 피부 속까지 스킨케어가 먹어 들어가고 그 위에 화장을 얻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스킨케어도 정말 중요하지만 클렌징 단계에서부터 피부를 탄 차단 잡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품 추천드리기 전에 제 피부 타입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제품 추천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드름, 수부지, 민감성 피부고요. 첫 번째 제품은 원데이즈유 피지 쓱싹 딥 클렌징 오일인데요. 케이스를 보여드리기 전에 거의 제가 반통을 넘게 쓰고 있어요. 거진 한달 정도 매일매일 쓰고 있는데요. 우리 클렌징 오일을 메이크업했을 때만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선크림이나 토너 크림만 바르셨어도 클렌징 오일은 꼭 꼭꼭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평소에 클렌징 오일을 극혐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가 클렌징 오일을 소개시켜드린 적이 단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자신 있게 추천을 드린다? 너무너무 좋다는 거죠. 평소에는 클렌징 오일보다는 클렌징 밀크의 제형을 조금 더 선호를 했어요. 왜냐면 무겁지 않았고 조금 더 순했고 여드름 피부가 클렌징 오일을 쓰면 더 심해질 것 같고 묵직할 것 같고 제형감으로 인해서 클렌징 밀크가 더 가벼웠기 때문에 지금까지 클렌징 밀크를 추천드리고 썼었는데 저 클렌징 오일을 이렇게 반 이상 비운 게 너무 오랜만이라서 좀 감격스러운데 피부가 편안한 식물성 오일이 89% 함유가 돼 있어요. 주요 성분이 돌콩 오일, 해바라기씨 오일, 가오밤나무씨 오일, 녹차씨 오일 오일 오일 하니까 우리 여드름 피부 친구들 막 무거울 것 같고 막 그럴 것 같잖아요. 해바라기씨 오일은 피지선이랑 비슷한 성분이라서 여드름 유발을 하지 않는 성분이래요. 녹차씨 오일은 피지 조절에 도움을 주는 성분이기 때문에 우리 여드름성 친구들이 써도 전혀 여드름을 유발하지 않는 오히려 도움을 주는 좋은 성분들이 가득가득 들어가 있기 때문에 클렌징 오일을 쓰실 수 있습니다. 코덕들은 화에 미쳐있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올리브영 이라면서 저희가 제품 추천을 해도 오리를못 믿고 화해 어플을 쳐보는 고객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아무리 제품이 좋다고 해도 성분이 나쁘면 뭔가 안 끌려. 그런 게 있잖아요. 화해 기준 20가지 주의 성분을 아예 배제했고요. 천연향이 라벤더 오일을 제외한 전성분 EWG 그린 등급을 받은 상품이에요. 그래서 향이 라벤더 향이에요. 굉장히 자연 친화적인 그린어리한 라벤더 향이에요. 향에 민감하신 분들도 세안할 때 굉장히 뭔가 코가 릴렉싱 되는 노폐물이랑 메이크업 잘 지워주는 건 기본 중에 기본인데 이름이 피지 쓱싹이잖아요. 그래서 어뭐 설마 그리고 막 썼어. 근데 우리 롤링할 때 나비존이랑 코 옆부분을 막 씻고 있는데 오늘날 진짜 피지가 똑 하고 나온 거야. 그런 경험 있지 않아요? 진짜 거짓말 아니라 좁쌀 아라리 같은 게막 굴리네. 갑자기 똑 해가지고 피부랑 같이 롤링이 되는 거야. 아 피지 씩사이란 이름이 괜히 지워진 게 아니구나. 진짜 피지가 뽕 하고 나와가지고 얘를 신뢰하게 됐고요, 여러분. 씻어볼 건데요. 지금은 제가 평소에 라이너나 마스카라는 안 하거든요. 그래서 라이너나 마스카라를 제외한 메이크업은 다 했어요. 그대로. 눈 이렇게 가까이 해도 눈 시림이나 따가운 게 없어. 눈 이렇게 막 해도 너무 묽어서 손등에서 주르륵 흘러내리거나 아니면 너무 띡해서 피부에서 무거웠던 클렌징 오일이 많았거든요. 딱그 중간에 적절한 쫀쫀한 타입이라서 줄줄줄줄 흐르는 그런 클렌징 오일이 아니었어요. 제가 싫어하는 세안 후일미끌거림 기름짐이 없었어요. 클렌징 오일을 사용하고 유화 과정을 빠르게 거치고 세안을 하면은 약간의 그 오일리함이 남아있는데 이 아이는 적... 상하게 기본 좋은 산뜻한 촉촉함이에요. 눈이 정말 예민한데 눈 시림이나 눈 따가움이 없었어요. 사용하시고 나서 띡! 막아놓으면 아무리 눌러도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실수로 눌러도 나오지 않는다는 거. 이런 세세한 케이스까지 너무너무 잘 신경을 써주셨고 요 클렌징 오일을 사용하면서 트러블도 없었고요. 눈 시림, 눈 따가움이 없었던게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는데 단점이 없었어. 성분 깨끗하죠? 블랙헤드 뽑아주죠? 세정력도 괜찮죠? 마무리감도 괜찮죠? 눈 시림 트러블도 없었죠. 4주 사용 블랙헤드가 32.26% 감소 효과를 본 제품이라고 합니다. 화장품은 꾸준히 썼을 때그 효과가 나타나잖아요. 비포 애프터를 보여드릴게요. 물론 제가 이 클렌징 오일만 사용한 건 아니지만 완전히 블랙헤드가 없어진 건 아니지만 좀 희미해졌다는 라걸 느꼈기 때문에 너무 자랑스럽게 첫 번째 피지 쓱싹 딥 클렌징 오일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1차 클렌징으로 얼 메이크업을 닦아줬잖아요? 2차 클렌징도 나와줘야죠! 원데이즈 케이스 맛집이야? 뭐야? 색감 왜 이렇게 예뻐? 피디쓱싹딥 클렌징 폼인데요. 짝꿍 같은 단짝 같은 그런 느낌인데 요즘 약산성 클렌징 너무 유행이고 여러분들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요 아이 만나기 전까지 저도 약산성 클렌징을 많이 사용을 했어요. 요 아이는 약. 알칼리성 클렌징 폼인데요. 약산성, 순하기 순한 거를 되게 많이 찾으시는데 저처럼 트러블이 있고 유분기가 많이 올라오는 수부지 분들은 약산성 클렌징을 사용하셔도 괜찮지만 조금 더 딥한 클렌징은 어려워서 모공 속에 있는 노폐물이 제대로 배출이 안 된다고 해요. 아침엔 약산성을 쓰고 저녁에는 약 알칼리성 클렌징을 사용해주는 게 베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아침 저녁 클렌징을 다르게 해요. 약산성만 쓰던 나에게 약 알칼리성은 굉장히 건조할 것 같고 속당김이 있을 것 같고 막 뻑뻑할 것 같고 막 되게 부정적인 생각이 강했는데 웬걸? 너무 괜찮은 거지. 나는 클렌징에도 특허 성분이 들어가 있다는 걸 예를 통해서 처음 알았잖아요. 세번 p h d 성분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냥 씻어내는 건데 특허 원료까지 넣어주신 이 선생님들 정말 피지에 진심인 것 같아요. 클렌징 오일에서 약간 실망하셨을 수도 있어. 4주 사용 시 32% 감소? 근데 클렌징 폼은요. 단한번 사용 시몇 프로게요? 81.52%가 감소 나 완전 자빠지잖아 81% 미친 거 아니야? 너 뭐야? 내 피지 흡착기야 뭐야 적은 양으로 풍부한 거품이 나오는데 이게 줄줄줄줄 흐르는 거품이 아니라 적은 양으로 쫀쫀한 거품이 완성이 돼요 굉장히 크리미하고 촉촉한 거품으로 세안을 할수 있는 게난 너무 놀랐어 약 알칼리성도 촉촉하게 쫀쫀하게 사용이 가능한데 더욱 더 좋았던 건 마무리감이 뒤집어져 기분 좋게 피부를 잡아주는 보송암이에요. 세안 후에 막아 땡겨 막 미스트 막 이런 게 아니라 세안 후에 아이 깔끔해 아이보송해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마무리감까지 괜찮은데 여러분 더욱더 좋은 건 계면 활성제가 안 들어가 있대요. 대부분 클렌징 뭐 바디 워시 샴푸 클렌징에는 계면 활성제가 기본적으로 들어가요. 사용해도 되지만 사용 안 하면 더 좋은 계면활성제가 안 들어가 있는데 지방산으로 대체해서 연약하고 얇고 민감한 피부도 사용할 수 있는 폼클렌징이에요. 매일매일 테스트를 하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영상 빨리 찍고 싶었잖아. 건성뭐 복합성, 지성분들 상관없이 블랙헤드랑 모공, 피지는 피부타입 상관없이 모두의 고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두 가지 너무너무 추천드립니다. 피지연화제 원조템 피지속성 노모어 블랙헤드가 그 코팩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매장에서도 실제로 진짜 잘 나가는 제품이고 최근에 몇년 들어서 코팩을 한 적이 단한 번도 없어요. 왜냐면 너무 귀찮거든. 일제 이제 따로 써야 되고 뭐 일제로 불려서 면봉 긁어내고 뭐 이제 붙이고 막또 닦아내고 막 해야 되는데 이 제품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무슨 일이야? 이 코팩은 한 장으로 원샷 원킬이야. 뭐 면봉 일제이제가 없어요 낮장으로 다섯 장이 들어있어요 달랑 한장으로 코를 녹이고 완성시킬 수 있어요 대박이지 않아요? 너무 간편해 진짜 부드러운 면이 있고 살짝 엠보싱 같은 면이 있는데 부드러운 면으로 코에 붙인 다음에 15분 정도 있어요 그러면 안에 굳어있던 나의 블랙헤드 피지들이 뽕뽕뽕뽕 올라오는 거야 그러면 15분 뒤에 반대편 엠보싱 면으로 뒤집어서 긁어내고 물로 끼얹으면 끝이야 너무 신세계지 않아요? 나, 나 이런 코팩 처음 봤어 그러니까 나같은 귀차니즘도 한번 궁금하게 살 수밖에 없게 만드는 요런 시스템 너무 최고잖아요 요 코팩도 EWG 그린 등급에서 인증받은 성분이래요 피부 저자극 테스트까지 완전 완료했어요 막 짜고 막 비비는 게 아니라 자극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나 이거 사용할 때 완전 앵스러웠잖아요 피지가 또 어, 녹여지는 게 맞아 내가 뭘한게 없는데 블랙헤드가 없어진대 너무 신기한 거야 코도 막 사이즈 다르고 코가 넓어 가지고 되게 코가 좀 컴플렉스인 사람인데 코가 좁던 크던 우리 여러분들 코에 딱딱 맞춰줄 수 있는 사이즈로 완성이 됐기 때문에 코뿐만이 아니라 여기 미간 이마 아니면 턱 부분 화이트에도 있는 부분에도 코팩으로 나왔지만 T자, 유자 나비, 코다쓸수 있는 멀티 코팩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코팩에서 사용하는 그 소매 원단도 비건 인증을 받았대요. 오코텍스 비건 인증을 받은 순수한 면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코팩이에요. 된거 맞아? 내가 코팩을 한거 맞아?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아예 저자극도 아닌 무자극을 경험을 했어요. 근데 효과는 있더라고요. 저자극 아니고 무자극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시중에 나와 있는 코팩들 중에서 한 장으로 된 거는 떼어내는 코팩 말고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유일무이하다. 올리브영에서 블랙헤드, 모공, 원샷, 원킬 할수 있는 세 가지 제품들을 다 추천해드렸는데요. 이세 가지 제품을 사용하면서 불만족스러웠던 건단한 가지. 아직은 오프라인 매장에 입점이 안돼 있다는 거예요. 올리브영 온라인몰에서 요세 가지 제품들을 만나볼 수 있고요. 코팩을 제외한 클렌징 오일이랑 클렌징 폼은 3월 1일까지 2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더보기란에 링크 남겨둘 테니까요. 우리 순하게 키지 모공 블랙헤드 챙겨보자고요. 자극 없이. 원데이 주 선생님들은 진짜 블랙헤드에 진심이시구나. 오늘 영상도 오늘 옹행이도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녕